Bien, me siento bien, ya que pudimos obtener la victoria y, y el s u e l o tiró buen juego hoy. No, no, trato de no pensar en eso, solo trato de salir a, a jugar, eh, hacerlo mejor y, y tratar de, que, de tener buen juego. Bien, eh, imagínate, trato de, de, de enfocarme, de hacer buen swing y ya están saliendo buenas conexiones y pues me siento bien. 우리가 믿고 싶으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더 좋은 것입니다 우선 정현이가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오늘 계기로 좀 웃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마음고생한 걸좀잘 어,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다고 뭐 그런 뜻에좀꼭 안아줬습니다 우선 정현이가 선발로 올라와서 무실점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수비 이닝 시간도 좀 적었고 타석에서 좀더 공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 야수들이 최대한 저희 할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승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예, 했습니다. 아직 경기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은 오늘 같이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분에 네, 물뿌리거찍었고요 찍었죠? 네. <웃음> 일단 박주만 감독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지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게또 괜찮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요즘 계속 계속 샵 나갔을 때잘 못했었어가지고 어 그래도 이런 기회에서 그냥 자신 있게 하자고 생각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긴장해가지고 아픈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늘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가게 된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수라고할건 있나요? 그냥 뭐 일단 뭐 무실점 한게 제일 좋은 거죠. 팀이 이기고 정현이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건데 정말 그래도 오늘 정말 뭐 좋은 피칭 해서 뭐 정현이가 볼 때는 미안한 마음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기도 정현이 뭐 승리를 꼭 지켜줘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그게 이제 팀의 1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정현이가 제일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정현아, 참, 첫승이 오래 걸렸는데, 어, 남은 시즌, 어, 남은 경기, 어, 지금처럼 아프지만 잘 던져서, 어, 연승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하자. 네, 고맙습니다. 네.